국회의원의 정치자금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디 볼까요? 선관위? 어디있지 없는데? 없어. 투명하게 공개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쉽게 볼수 있을 줄 알았던 정치 자금 내역 알고 보니 선관위 공고후 3개월 동안만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치 자금 중 일부인 선거 비용만 볼수 있는데요 그 외의 것들은 선관위에 직접 가서 눈으로만 볼수 있다고 해요 아니 국회의원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게 정치 자금법인데 이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나요? 그래서 정치자금 모두 더 쉽게 볼수 있도록 정치자금 투명한 법을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안읽어주는남자 박주민입니다 오랜만에 법안읽어주는남자로 돌아왔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정치 자금 제대로 쓰지 않는다, 투명하게 쓰지 않는다, 이런 보도 많이 보셨죠? 그런 행태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좀더 투명하게, 그리고 좀더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정치 자금을 쓰게 되면은 어 정치 자금에 대한 어 수입과 지출 내역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대, 3개월 정도에만 한정돼서 어 열람할 수 있었는데요. 어그 기간을 확 늘려가지고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치자금을 쓰면 은 거기 관련된 증빙된 여러가지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역들을 보시려면 은 선관이 직접 방문하셔서 보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증빙 서류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 여러분들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 해당 국회의원이 얼마나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했는지를 수시로 그리고 편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반대로 국회의원들은 아 내가 정치자금을 잘못 쓰면 은 언제든지 지적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자금을 쓰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제가 이 법안을 20대 국회 때도 발의를 했었어요. 아 근데 통과되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21대 때 동일한 취지와 내용으로 다시 발의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꼭 통과돼서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